볼까요? 멘트 <웃음> 방방이 <웃음> 빼니까 진짜 엄청 넓어졌다 <웃음> 이게 색깔 양면이야 봐봐 휴제다 어, 제보리 어떤 게 나? 어, 이거 세, 이거 아, 이거가 나이 이거, 색깔이 나? 잠깐만 어. 이쪽 가로로 할까? 세로로 할까? 엄마 이거 또. 응? 응 이거 또. 어 알았어 봐봐 호텔 이게 잘 어울리지 아니야 이거. 가위바위보. 아니야 세시였잖아. 지 동점이야. 가위바위보. 요 안녕하세요. 너무 이뻐요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? 들어오세요 우와 되게 좋다 오, 손님이 뭐 이래? 오자마자 <웃음> 손님이 뭐 오자마자 이래 <웃음> 아, 너무 좋아요 <웃음> 그럼 이제 바꿔볼게요 자, 여기 앉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, 매틱이 너무 못생겼네요 <웃음>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, 뭐? <웃음> 저기요! 네. 손님! 어? 뛰다가 막 넘어질 뻔 했잖아 그러니까 매트가 낫긴 하다, 그치? 딸콩이도 음. 좋아? 딸콩에도 <웃음> 올라가 봐딸콩기도 저기 올라가 봐봐오 뛰다가? <웃음> 응 넘어져 <너무> 왔어 <좋았어. 웃음> 어. <웃음> 그러네 아나 둘. 우리다. 셋 야기야 인형 오셔야죠. 네. 네. 참가번호 1번장테리 뭐야 탈락. <웃음> 하나 둘 셋. 점프 탈락. 하나 둘 셋. 점프. 2번 장혜리. 하나 둘 셋. 점프. 하나 둘. 셋 정지 하나 둘셋세세 반에 반 하나 둘셋 오와 어즈 오즈? 잠깐 뭐야? 묻었어? 야, 왜틱 여기 위에서 하라고 했잖아. 야! 뭐야? 아, 파죽이야 아, 뭐야? 아이고. 고 싶네. 잠깐만. 꼼꼼 팥, 팥,